자 여러분 오늘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 저희가 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 보면 예수님 당시에 보면 여러분 어, 이쪽에 평, 해안 평야지대들이죠. 여기에 이제 옛날에 블레셋 땅도 있고 이곳에 이두메, 에돔이죠. 애돔, 유다, 다음 다음에 샤론평화, 사마리아 있는데 지금 여러분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가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서쪽 어떤 평야지대가 있고 주로 중요한 도시들은 서부 산악지대에 다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이 요단강 지역은 저지대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또 동부 산악지대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쪽은 유다광야라고 한게 여기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 뜨거워요. 그래서 유다광야라고 했고, 이쪽은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 때문에 선선하죠. 예, 기후가 아주 작은 지방이지만 기후가 이제 지역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갈릴리, 자 갈릴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잊지 말아야 할 도시가 어디죠? 가버나움이죠. 사실 예수님의 선교 센터가 가버나움이죠. 그리고 여기에 헬몬 산도 있고, 가이사랴 빌리보또 여기에 갈멜산 가이사랴도 있죠. 이렇게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고, 이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에는 어, 예전에 이제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였다고 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갈때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쪽으로. 이 이제 요단강 이쪽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오는 그 길을 택해서 어 왕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헤로당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갈릴리와 여기 베레아는 누가 통치를 했죠? 헤로안 티파스가 통치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누가 통치를 했죠? 헤로필립 2세가 통치를 했죠. 그리고 여기는 원래 헤로다켈레오가 통치를 하다가 무능에서 물러나고 이제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네, 잘 아시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도를 위주로 한번 보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마도 곱띠교도, 이집트에 있는 곱띠교도들의 어떤 자료를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피난 가셨을까, 이렇게 해서 만든 어떤 자료 같아요. 자 이제 주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나셔서 8일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할리를 받으시고 오셔서 피난을 가시죠. 그래서 이제 곱딕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엘무라크라는 지역에 몇 개월간 머무시다가 다시 돌아가셔서 이제 나사를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예수님이 어 b c 4년 이전에 태어나신 것 같고요. 자 헤롯이 아마 b 이 4년경에 죽잖아요. 아마도 죽자마자 다시 이렇게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행로를 밟지 않았을까라고 어, 곱티큐들 자료에 의하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준비기간 탄생과 에고 피난 성장 세례를 보면 자 지금 이제 1번부터 13번까지 있죠 여러분 이제 이것을 머리에다 넣, 넣어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 전에 내용이라도 뭔지를 알아야 되죠 내용은 전혀 모른 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의미만 깨닫는다고 하면 좀 잘못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그 행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처음 자 에루살렘에서 태어나셨죠? 주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 이렇게 속는다니까 베들렘에서 태어나셨죠? 네, 재밌습니다. 예, 자, 베들렘에서 태어나셨죠? 자, 주님이 베들렘에 태어나셔서 탈레알 8일이 되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리셨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려서 안나와 시몬도 만나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의 사자가 이제 현몽을 해가지고 헤로시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니까 애국으로 피난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자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어디로 내려가시죠?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가시죠. 예, 애굽으로 피난을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 The Great King 헤롯이 이제 죽었죠. 죽은 후에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제 꿈에서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과 그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자, 뭐라고 하셨죠?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고 어, 마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나사렛으로 갔죠. 자, 자 나사렛으로 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주님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이제 사셔 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지내시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 하시면 이루려 하시려고 이제 나사렛에서 사시게 된 거죠. 예언대로 이제 그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쵸 언젠가는 우리도 뭔가 고국을 버리고 잠시 핍박을 피해서 이제 달아, 이렇게 피난을 가야 될 때가 있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언젠가는 우리가 그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예.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피난을 가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유념해서 보세요. 자,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이제, 자, 지금 이제 여기 여러분 자 5번하고 6번, 7번 을 한번 봐 보세요. 어디죠? 자, 이 자, 애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를 막 왔다 갔다 하셨죠? 에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죠. 몇살 때? 12살 때. 자, 자, 그 우리가 누가복음 2장 41절로 47절을 보시면 요 자,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개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서 착대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지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그 어리, 어린 나이였지만 이 선생들하고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에루살렘에 아마도 6월절 참석하셨다가, 자, 이사마리아길 이용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자, 6월길, 6월절 참석하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죠.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이 아마 이 요단강 근처에 있는 베다바라에 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 같아요. 나사렛에서 이제 베다바라로 이동을 하셨어요. 아마 이 길을 통해서 이동하신 것 같아요. 자, 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쵸? 지금 베다바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웃음> 주님이 어디로 가세요? 세례받으시고 바로 사역하시나요 어떤 일이 있죠? 세례받고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으시죠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유대광야죠? 이쪽이 엔게디, 유대광야 다 이쪽에 있어요. 여리고 남쪽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쪽 근방에서 마귀한테 40일간 시험을 받으신 것 같아요. 자, 자, 그래서 이제 9번에 보면 여러분 여기 9번 보시면 9번에 어떤 일이 있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게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4십일을 밤낮으로 금색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의이 돌돌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걸 아마 광야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고 하죠. 이, 이 나쁜놈이 있나 자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으로 보여 가려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니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비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고 하니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돈이라 그렇죠? 아마 그래서 광야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 같아요 자.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사역하신 게 아니었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사역에 들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지도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게요. 베들레헴에서 할례를 받으시게 해서 예루살렘을 들리셨다가 이집트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셔 가지고 나사렛으로 오시고 자, 다 예언을 이루시 예언대 었던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1 2살때때 예루살렘에 6월절에 참석하셨다가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회 준비기간 때 이제, 공, 이제 공생회를 앞두고 베다발에 가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이 부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오셨겠죠. 네자 지도로 여러분 이미지화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건 더 쉽습니다. 더 쉬운데, 지금, 이제, 가버나움은 어디라고, 우리, 우리로 말하면 성교센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호수 지역과 에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가보나움에서 주님이 이건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지경 납달리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갈았사대 뭐라고 하셨어요? 따라해 보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예,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뭐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 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버남에 계시다가 가나라고 하셨죠. 가나에서 뭔 기적을 일으키셨죠? 예, 가나 포도주 사건이 있죠? 자, 자 보면 이제 성경말씀에 의한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나와 있는데 자, 가나에 가셔서 여기 가나가 있죠? 여러분, 대부분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이제 다른 지도를 이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창함을 받았다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우니 자 중간 생략하고 연회장은 물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제,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어, 가버나움으로 내려, 내려가 내려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가버나움은 성교센터라고 했습니다 왔다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죠 6월절이 가까우니까 6월절을 지내시려고 어디로 가시죠?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자, 그리고 자, 이때 주님이 원래 유대인들은 잘안 다닌다는 이 수가성,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면 누구를 만나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자, 세겜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자, 6번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을 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4장을 펴보시고요. 수가성 여인과 나눈 대화를 좀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나의,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결국은 가르치게 되거든요. 이 여인에게. 자, 그리고 주님은 다시 어디로 가세요? 이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자, 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되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보나움에 병들었더니 중간 생략하고 예수께서 가라사야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사실은, 자, 보세요. 주님이 하신 일이, 복음을 전한 일,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는 일과 병고친 것, 다음에 귀신 추천은 이게 주님의 주사역이셨어요 그래서 또, 죽은 자도 또 살리셨죠? 가보나움에 가셔서. 그러니까 처음에 보시면 여러분, 지금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자이 행로 가버나움 가셨다 가나 가셨다가 가버나움 통해서 다 여리고 통해서 예루살렘 가서 수가성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다시 가나에 가서 가나에 갔다가 나사렛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는 이런 행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자,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중기 사역인데, 주로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죠? 주로 여기는 어디를 좀, 어디에서 사역한 걸 나타내요? 갈릴리지역. 어디를 중심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님이 이제 사역하신 걸 나타내는데요. 자, 공생의 중기라 하면 2년차 사역이었죠? 방금 전에 봤던 건 저희가 공생이 1년차 사역이죠. 다음에 공생의 2년차는 사역이 많으세요. 자 사역이 많으니까 좀잘 지켜보세요. 처음에 봅시다. 처음에 자 지금 나사렛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네요. 자자 자, 여기에 이제 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한번번호표를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3번으로 나와요. 나인성도 나와 있네요. 자, 지금 여기 번호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 말씀에 권세가 있으십니다. 가버나움에서 하신 사역을 보세요. 회당에 더러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고치시며 여러 회당에도 해서 전도하시니라. 예, 주님이 가고남 주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나인성으로 가세요. 여기 나인성으로 가시는데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나와 있어요. 나인성 여기에 있는 번호표도 좀 보세요. 여러분 같이 보세요. 여기 번호표랑 나인성에 가셔서는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말씀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자를 메고 오나니 예 주께서 과부 죽은자의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스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은던 자가 일어나고말도하거이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대단하시죠? 주님은 생명을 살리실 곳세 곳에, 죽으실 곳세다 있으세요 생명을 살리셨죠 보시면 어디에서? 라인성 과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오세요?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세요 자, 가분함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3절에 나와있는데요.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악귀를 쫓아 막달라 마리아의 일곱 귀신을 몰아냈다.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무슨 비유를 말,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하고 가버나움 씨 뿌리는 비유하고 등불 비유를 하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갈릴리 이 바다를 항해를 하죠. 거라사를 가려고 항해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이 광풍, 큰 바람이 일어나서 이제. 배에 물이 차서 가라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자 주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죠? 제자들이 벌볼볼떠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야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지죠. 자 그렇죠? 우리에게 인생에 풍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잡고 우리가 가면은 그 풍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거라사라고 하죠. 거라사 광인는 사실상 군대 귀신 들린 자였죠. 아마도 이, 아마도 이 마귀들이 이,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얘가 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을 텐데 이 영은 치료를 받고 싶었어요. 그 군대 귀신들을 이기고, 이 영은, 거라사 귀신들인 자는 예수님께 나온 거야. 우리가 많은,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께 나가야 이렇게 우리가 치료를 받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제발 뭐라고 하죠? 무적의 깊은 곳으로만 떨어뜨리지 마라고 하죠. 그래서 돼지께 해도 가도 되나이까 하니까 허락해서 돼지로 들어가서 돼지, 돼지, 엄청난 수천 마리 돼지 때가 물로 떨어져서 다 죽게 되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때 마귀들을 제어할 권세도 같이 주세요. 또 그들을 쫓아낼 권세도 같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이 많은데, 이 거라사 광인은 치료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모든 방해를 무릅쓰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은 거죠. 그 다시 주님이 어디로 오세요?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시죠.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가버나움에 이제 이르러서, 자, 자 이제 주님이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죠. 열두 제자를 이제 파송하셨죠. 파서 복음 전해라. 자,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가, 가셨는데 그 후에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벳세다 육로로 가셨죠. 여기서 여기서 무슨 일을 행하셨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오병이어 예, 예 틀려도 어? 좋으니까 이 얘기를 하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 바다를 걸으시 걸으셔버렸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오병이어로 이제 한 대략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이 넘었던 사람들을 그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이렇게 다 먹이셨죠. 그리고 몇 광주리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 열두 바구니가 이제 남았죠. 그 다음에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주님은 나중에 이제 걸어가셨죠.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게 요한복음 6장 1절로 21절에 잘 나와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이제 게네사렛에 도착하셔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또 가시죠.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일이 있죠? 이 게네사렛으로 가실 때 게네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 어떤 일이 있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죠. 뭐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엄청난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치유도 하시고, 왕국, 천국, 왕국 복음도 선포하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으니, 얼마나 이 그동안 이 권세를 누려온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든 관심이 예수께 지금 쏠리에 쏠렸겠죠. 예수님께 그 다음에 갑자기 주님께서 어디로 가세요? <웃음> 갑자기 두루와 시돈으로 가시죠. 가서 어떤 일을 하시죠? 수로브에는게 여인이라고 혹시 아세요? 주여, 주님이 어떻게 이제 기획에, 주인에게서 계획에 주겠냐 하니까. 어. 게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고 해서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해서 어, 그의 딸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네, 이쪽 지방입니다. 그다음에 주님께서 어디로 가세요? 자, 데가볼리 어, 베세다. 데카라는 게 10개 정도 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데카볼리인데 데카는 10이라는 의미인데 자, 데카볼리와 이제 베세다, 이렇게 가시는데, 여기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구를 치료하세요, 여러분? 귀먹, 귀먹어 귀먹고 어느 환자를 주님께 데려오니까 주님이 치료하시게 되죠. 자, 여러분 지금, 데카볼리에서 그런 일을 하셔서귀먹을리를 치료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대가볼리에서대가볼리와 베세다 여기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죠? 4천명을 또 먹이시는 일이 있었죠. 자, 자,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셨고 또 작은 생명 2마리가 있어서 이걸로 이제 4천명을 먹이시는 일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가세요? 12번 달마누나를 또 갔다 오시죠. 달마누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지금 달마누나를 왔다 갔다 하셨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네. 예. 자 바리새인들이 사실 여기서 주님을 힐난하고 시험함에 표적을 구했죠.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다시 벳세다로 가셨죠. 이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시면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벳세다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 소경을 고치셨죠. 아까 여기 가셨는 대가볼리를 가서는 귀머거리를 고치고 사천 명을 먹이셨고 여기서. 예, 바리새인들 힐난 받으시고 오셔 가지고 다시 와서 이제 소경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죠. 그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그다음에 대답해 보세요. 어디로 가세요? 가이사라빌리퍼로 가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자, 얘 예, 여러분 자꾸 이 얘기를 해 보세요. 양방향 지금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이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하니까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교회라는 언, 언급을 주님이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시죠. 내가 너의 고백위에 고백위에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위에 너의 고백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죠. 베드로 그러니까 여, 여러분 어떤 종교단체는 이걸 반석이 베드로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뭐죠? 페트로스죠. 페트라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와 페트로스는 다른데 페트로스는 작은 돌멩이고 페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 큰큰 돌을 큰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냐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어떤 이상한 단체는 그 반석을 베드로라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있어요. 원어를 알면 이런 해석을 안 하, 이런 잘못된 해석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원어를 좀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고, 어, 가이사랴 빌리보에서 아마 여기서는 변화산을 이쪽으로 본 거, 다물산을 변화산으로 본거 같네요. 뭐 어떤 분은 헬몬산을 보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변화산에서. 주님의, 주님의 메이저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자, 누구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오세요?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데, 가버나움에, 돌아오시면 어떤 일이 있어요? 제자들이? 넘버원 게임을 하죠. 얘 <웃음> 예, 제자들 간에 권력투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희도 많이 합니다. 예. 누가 크냐고 논쟁을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자, 뭐라고 하죠?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겸손을 가르쳐 버리세요. 천국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순수한 믿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딱 집어넣어버리세요. 그럼 쉬워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공생의 2년차 때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도 있고. 사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있죠.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리뽀 사건, 내가 나의 주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야기도 하시죠.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도 있었죠. 자, 이 메이저만 좀 기억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거라사 광인 치료도 하셨죠. 공생이 2년 때다 하신 거예요. 지금 어디를 중심으로 서 사역을 하셨죠? 갈릴리. 그리고 원래 주님께서는 아마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을 텐데 이때는 예루살렘에 안 가셨나요? 여기에서는 안 가게 나오네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 3년차 때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자 보면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 다음에 유대 지역, 여리고, 예루살렘, 베다니, 베다바라, 베다니, 에브라임, 여리고, 뭐 베다니 이쪽을 왔다갔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셨죠. 자, 보면은 이때는 주로 예루살렘 근방에서 사역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자, 자, 사마리아에서는, 사마리아에서는 사실상 예수님께서 거절을 당하시죠. 거기, 그러니까 다른 이제 촌으로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곳, 유대지경에, 여기가 유대죠, 유대. 유대지역에 일어서, 일어서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죠?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사실 병을 고치시게 돼요. 유대지경에 일어서.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가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하시죠? 지금 완전히, 여러분이 침묵 모드입니다. 예를 들면 소경을 고치시죠. 따라 해보세요. 소경. 소경. 예를 들면 소경을 고치세요. 네. 야, 항의도 막 하시네요. 어떤 분은. 음. 네. 이제 여러분이 암기를 시킵니다. 다음에. 배단이 하면 누가 생각나요? 배단이 하면, 배단이 신학원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집을 이제 경유하셨죠. 자, 이제 여기서 예수께서 베다니에 머물러 있으며 있음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때는 수전절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가신 거예요. 수전절이 어떤 날이에요? 예복 예배가 회복된 날이에요. 마카비 왕조에 의해서. 자, 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주님이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서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건을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에선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네, 주님이 등장, 서동이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 배단이로 가시죠. 다시 배단이로 가셔요. 그래서 이제 베다니에서 유하시고 다음에 7번 베다바라로 가시네요.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지던 것 베다바라에 가서 거하시니 자, 그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베단이로 오세요. 다시 베단이로 오시죠. 베단이로 오셔, 오셔서 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마리아 마르다 오빠가 누구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와 죽은지 한참이 지났는데 자 아마 그니까 굉장히 아마 그때 어떤 정경으로 먹고 사는 유대 지도자도 굉장히 그 심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은 관심을 받아줘야 되는데 관심이 모두 누구에게로 가게 생겼어요? 예수님께. 뭐 죽인 자 살리시고 마귀도 쫓아내고 복음 선포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하니까 유대 전체가 막 떠들썩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에브라임에 잠시 임가하셨다가 자 여리고로 왔어요. 여리고 하면 누가 또 생각이 나요? 여리고 하면 소경도 고치셨고 또 누구? 피자은 세리사케오 삽개오. 사케오가 사케오가 이제 여기서 구원을 얻게 되죠. 주님 주님을 위해서 사케오가 이제 다 훔치, 자기가 나쁜 짓했던걸다 가쁘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 하셨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생의 2년차에서는 집중적으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3년차 자부자로서는 예루살렘 쪽에 와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제 여러분 여기 잘 봐보세요. 주님이 이제 보세요. 최후 만찬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겟세만의 동료를 기도하시다가 기도 끝나자 배신자 가론 유다와 어떤 그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의 일당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어디로 가요? 주님이 여기가, 여기가 최후 만찬장이죠. 최후 만찬장 어디로 끌려가죠? 여기 가야바와 안나스 관제로 끌려가서 그 다음에 빌라도에 갔다가 헤로드 안디바 궁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의 궁으로 보내서 골고다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다 이루어졌을까 하는데 의견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예 죄송합니다. 여기 다시 정정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다가 다시 배단위로 가시고 배단위로 가셨다가 최후만찬을 하신 다음에 다시 계세만의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기도 끝나서 체포되셔가지고 안나스 가야바 관전에서 신문 받고 또 이들이 자기 손에 피안 붙이려고 이를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고 빌라도고 보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 것 같아. 다시 이제 헤로드 안디바한테 보냈는데 헤로드 안디바도 아주 여기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자기 손에 피안 붙이려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고 어쨌든 빌라도에게서 십자형을 받으시고 골고다로 가서 십자가 의 처형을 당하시게 되죠.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자. 그러면 세부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마 자, 금토요일 그러니까 그 전주에 순안주간 전주야 배단위에서 유숙을 하신 것 같아요. 일월 와서 동양일 배단에 유숙하셨고 일요일에 나이 타고 새끼 나이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시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자그 다음에 호산나 호산나 호세나 호산나하고 이렇게 영광으로 입성을 하시죠. 자 그래서 월요일에 가시자마자 주님께서 하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웃음> 저기, 탕자가 돌아오는 바람에 꾸준 살찐 송아 씨가 희생당하죠. 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통 저주해버리시죠. 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시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월요일에 병도 고치시죠.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요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많은 장로, 백성의 비유로 가르치세요. 두 아들 세리아, 창기, 포도우 혼인 잔치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감정이 상해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별로 는 가지 굉장히 책망을 하시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이 무너뜨리고 선포하시죠. a 드 70년에 일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수요일은 이제 침묵. 보통 곱티교들에 의하면 이 밤에 수요일 밤에 가름유다가 배신을 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 배신하지 않겠다는 라 각오로 이 겁대교도들은, 이집트인의 겁대교도들 수요예배를 드린답니다. 여기서 한번 본받으면 <웃음>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목요일에, 해질무렵에 아마도,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일반적인 설을 가르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 6월절을 지키는데, 우리 다락방이라니게 작은,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꽤 커요. 여기서 이제,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도 같이 가지시고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제자들과 고, 고별 인사를 하시는 제자를 위한 중복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밤에 아마도 목요일 밤에 겟세만의 동산으로 가셨다가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보니까 지금 목요일 밤이면 목요일 밤이면 이 사람들한테는 금요일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밤에 보세요. 너무 많은 일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대제사장 가야벽에 끌려가시고 안나스에 끌려가, 끌려도 가시고 그 다음에 다굴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세번 부인하시게 되죠. 그다음 안토니 요세에 있는 빌라도에게 호송되었다가, 다음에 또 에이수를 임에 관할 갈릴리 분봉왕인 헤로드 안티바스에게 보내졌다가, 이런 일이 있었죠, 계속. 그리고 가르뉴다는 죄책감에 이제 자살하게 되죠. 다시 헤로드 안티바로부터 빌라도에게 보내져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으시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던 하필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대리 십자가를 지고, 자,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당도하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죠. 이때가 오후 3시경이죠. 유대시간으로는 9시죠, 9시. 자 그러니까 6월절에 이제 돌아가시고 우리말로 하면 금요일날 우리 시간 금요일 밤 6시부터는 유대인들한테는 토요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은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6월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일요일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게 되죠. 예. Yes.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는 부활한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으니,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1 1절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1번은, 여기 1번 나와있죠? 빌라도 법정이에요. 2번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3번 예수님이 아마 세번 정도 쓰러지셨을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진 곳. 다음에 여기서 모친 마리아를 만났죠. 자 여기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었죠. 여기서 예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땀을 닦아주었죠. 예수님이 여기서 두 번째 쓰러지셨죠. 여기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 번째 쓰러졌고, 여기서 예수님의 옷도 벗기고, 십자가에 옷도 받고, 여기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죠. 그 다음에 시신도 내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의 무덤, 무덤에 이제 장사 지내셨죠. 자 지금 보면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순환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달리시기 전의 사건들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겟세마나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자 군대와 대제사장 바리새인 하이에 잡히셨고 안나스 집에 끌려갔다가 가야바 집에 끌려가게 되죠. 빌라도에게 보냈다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냈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져서 법정에서 사형선고받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게 되죠. 자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수요 보면 예수님 옷을 제비뽑아 나누죠. 이 군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나가면서 희롱을 하죠. 관원들이 비웃고 군병들이 희롱을 하고 다 같이 예수님 좌우로 또, 이 범죄자를 또 달려있는데, 그중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한 사람, 또,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을 하죠. 자, 가상처럼 기억하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씩 시작.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늘 내가,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라. 엘리엘리라가 사막다니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마 제가 신학대 다닐 때 이걸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가상 7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곱가지 말씀드리고요. 자,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사건들을 보게 되죠. 첫 번째 보면. 성서의 휘장이 이제 위에서 아래 찢어졌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들은 몰라요. 그냥 깨어난 거예요, 다시. 죽었던 자들이. 다음에, 구경꾼의 무리들이 가슴을 치면 뉘우치게 되죠. 자, 군병들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은데 예수님은 옆구리만 찔러요. 네, 피와 물이 이제 나오죠. 새 무덤에 장사되시고 무덤을 봉하고 파수꾼을 세우게 되죠. 자,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돌을 굴려오네요. 그 위에 앉게 되고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죠.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이 빈 무덤 발견하고 자, 혼자 울고 있는 막달라 말에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이런 일이 있게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저랑 쭉 한번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이제 부활까지 저희가 이야기 형태로 한번 쭉 이렇게 나눠봤는데, 주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보셔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초림이죠. 초림은 어떻게 보 은혜죠. 구원을 지시기 오셨죠. 그러나 재림은 심판주로 오세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은 좀 여러분이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 믿는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믿,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의 7장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가보면 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집을 단단한 반석에 짓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그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히브리어 헬라어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간단히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를 간단히 여러분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표정들이 너무 밝으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Aleph Aleph Bet Kimel Dalet He Vav Sein Het Tet Yod Kaf Ramet Mem Nun s a m e 아인, 페, 짜데, 콕, 래쉬, 여기가 신, 쉰, 타우. 자, 예수님께서 율법이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 1.1핵은 어느 글자를 해당할까요? 제일 작은 글씨가 어떤 글씨예요? 음. 예, 요드를 뜻해요. 근데 이제 성경 신약에는 그냥 이오타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사실 이오타와 요드는 발음이 같아요자 우리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노래 시작 알레벳 기멜 달레 에바브 자인 에테트 요드 카프라메맵눈싸메 아인 페자데 코프레시 신신타네 좋습니다 학습 효과가 있네요 여러분 보면 아 발음 나는 거 보면 여기에 여기 여기는 다 자음이거든요 이 점선 표시는 자음인데 여기에 파타우가 있고 카메츠가 있고 다음에 지금 순장 모음에는 이제 카메츠의 여기에 그냥 해가 와서 이 해는 발음되지 않습니다. 장모음이 돼버려요 순장모음이 돼요. 그 다음에 쉐바르브즈 하테파타는 짧게 발음이 되죠. 제가 여러분이 구분하기 쉬우라고 여기 음악의 기호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참고로 음악을 아주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순장모음이 제일 길죠, 길죠. 그 다음은 장모음, 그 다음은 단모음, 그다음 합성 쉐바, 단순 쉐바가 제일 짧아 이건 이해가발음나지안나지도 모를 정도의 발음이 나요. 사실은. 여기 이 얘는 한번 읽어볼까요? 세골, 세골. 체레. 체레, 체레요드, 체레요드. 체레요드. 체레해. 체레헤, 쉐바, 쉐바. 하탭세골, 자, R을 읽어봐 파타우. 파타우, 카메츠, 카메츠. 카메츠. 카메츠에, 하테파타 하테 파타. 여러분 아시듯이 유성쉐바와 무성쉐바가 무성 있습니다. 다음에 이 발음은 히렉 히렉 히렉요트. 오 발음은 카메차 카메차테. 홀렘 홀렘바브, 홀렘바브. 홀렘바브. 홀렘바. 홀렘해. 하테카메츠. 테카메츠 하테카메츠. 하카메츠하테카메 하테카메츠. 하테카메츠. 우를 보면 키포츠, 키포츠. 슈렉 자다 됐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한번 읽어보죠 1번 힐행 요두고 알림은 발음이 안 되니까 이쉬이쉬이쉬 사람이라는 매니저 그다음 얘는 자그요드가이 발음이 돼요 다음에 카메치가 왔죠 번 이하 이하 이하니까 야가 되죠 야드 야드 야드 손이에요 야드 여기는 아, 아담 아담 아담, 아담. 아담. 예. <웃음> 입니다 맨을 뜻하죠 다음 얘는 <웃음> 여기가 바부의 점이야. 아, 안에 오면 우발음이 뭐죠? 얘가 우발음이 우 돼요. 우, 수스. 자, 수스, 수스, 수스, 수스. 그 다음에 얘는 아이는 발음 안 되죠? 파탄 아발음이 되죠. 암, 음. 암, 음. 암, 음. 암, 음. 얘는 음. 레브. 레브. 레브. 레브. 레브, 레브, 얘는... 보시는 이르 이르 말씀은? 따바르. 따바르. 따바르, 따바르, 따바르. 장소는? 마콤, 마콤, 마콤. 마콤. 마콤. 자, 여기에 바부 위에 점이 찍으면 오바름이 되죠? 다음에 얘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얘는 선지자는 나비 나비 나비 자 머리는 음 로? 로 얘는 발음 안되죠 쉬 로쉬 로시 로시 로시 로시 로시 로시 예 좋습니다 자 헬라어를 좀 볼게요 읽어볼까요? 헬라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알파? 알파 이거 알파, 알파, 알파 베타, 베타, 베타, 베타 감마, 감마 델타,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에타 세타 베타, 이오타, 이오타, 이오타 카파, 카파, 카파 람다 위뉴 크시, 크시 오미크론, 오미크론 피 R, 시그마, 타우, 위에 필론, 피, 키, 푸시, 오메가. 오메가. 자 여기에 시그마는 지금 지금 맨 끝에 오면 영의 어 S 자 같이 이렇게 써지고요. 발음도 S 발음 똑같아요.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중국어 때 파이로 배웠죠? 그냥 P로 읽으시고요. 영어의 P 발음하고 똑같이 나오고, 여기는 f 영어의 F 발음이 나옵니다. f 얘 여기는 k 라고 도구의 이시. 아, 또, 히브리어의 해. 해. 있죠. 해. 거기, 그 발음하고 똑같아요. 좀,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음이 두 가지 음과를 갖는 게, 크시와 푸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시, 푸시. 크시, 푸시. 크시, 푸시. 푸시. 지금 여기 제타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제타는 여기 한 번만 돌리면 돼요. 제타, 영어에 Z 발음이 나요, 사실. 근데, 크시는 여기 두번 돌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지금, 대문자는 이제 알아두면 좋은데요. 꼭중요하진 않습니다. 대문자는 이게 대문자구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항상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각 숫자는 각알파벳 숫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지나가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 거야. 시작, 알파 알파, 베타, 베타, 베타 감마, 감마, 델타, 델타, 델타 엡실론, 쎄타, 예타 후발음안 돼요. 예의 장음이 돼요.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람다는 무슨 발음이 돼요? 영어의 L, L, L, L 발음이 돼요. 류, 류, 류, 류, 류. 크시 C. 오미크론, 피, 로. 로, 영어의 피자인데요. 무슨 발음이 돼요? 영어의 알 발음이 돼요. 이게 지금 슬라브계 언어들도 그대로 지금 거의 헬라문자를 그대로 갖다가 썼거든요. 좀 비슷해요. 다음 얘는 뭐죠?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타우, 타우, a u 럼윗 슬럼, 휘, 휘, 퀴, 퀴, 푸스, 퀴, 오페스, 오페스, 오페스, 오페스, 오페스, 오 phi, 페 h i 페스 오페스, 오페스, 오페스, 오페스, 오페스, 오페스, 오페스, 오페스, 오페스, 오다스 오페스, 오페스, 오페스, 오페스, 오다오오 네, 다음은 써보셔야 돼요. 자, 여기 알파 한번 써보세요. 알파, 알파 한번 써보세요. 자, 읽으면서 빨리 쓰면 알파. 읽어보자, 알, 읽으면서 쓰세요. 알파. 쓰세요. 베타, 베타. 감마. 베타,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이오타, 영어의 그 발음 끼워 이제 땡큐 할때그 발음 비슷하게 납니다. 카파, 카파. 람다, 뉴, 뉴, 크시. 크시. 크시. 자, 제하고 같이 일, 일하는 어떤 박사, 우리 선생님이 계신데, 얘를 세타로 지금까지 오해를 하셨던 거예요. 저 때문에 크시하고 제타를 구분하시게 됐어요. 아주 뛰어나신 분이네요. 죽어라고 웃었는데 저한테 너무 고마워해서 제가 당황을 했어요. 한번 위에서 한번 돌리는 걸제타죠두번 돌리는 게 크시가 돼요. 자 여기는 오미크론. 오크론 피. R, e 로. 로 시그마, 타우, 윗신런, 휘, 키, 푸시, 오메가. 노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또 노래를 부르줘야죠시작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세타 에타, 쎄타, 요타, 카파람다미뉴 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오, 엡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세타 에타, 쎄타, 요타, 카파람다미 위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입슬 피키플시 오메가 자, 완전히 여러분 머릿속에 나와 있을겁니다. 자, 여기에 여, 그 우리가 바울 하면 모음이죠? 바울 면 모음인데 영어에는 아에이오우가 있죠? 다 헬라어에는 아가 있죠? 알파가 아, 아. 아, 아. 얘는 예 단모음이에요. 예. 예. 예 장모음이에요. 얘는 이. 이. 오. 오, 오 단모음이에요. 위. 위. 위. 위. 위. 오메가. 오메가. 물론, 오미크론하고 윗실론하 같이 오면 무슨 발음이 돼요? 우 발음이 되죠. 우 장모음이 되죠. 자. 자, 이걸 이제,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도, 이제, 기억을 못 하실 거고, 이것만 볼게요. 여기 읽어보고, I. I. A. A. OI. OI. 아우. 아우. 엡실론하고 윕실론이 같으면 유 발음이 돼요. 유 U. 유. 요한겔리온이라고 있죠 복은. 그때 이, 이게 씁니다. 다음에, 오미크론하고 윕실론이 하면 U 발음이 돼요. U. 우 이오타를 이오타가 같이 오면 일단 짧게 붙여서 쓰면 이건 아에오 아. 에. 오. 얘는 위자 위.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얘한번 발음해 보세요 써져 있잖아요 옆에 아. 가 아. 얘도 발음해 보세요 네모 네. 모죠 모 자 큰소리로 여기는? 한안 히브리에는 그리고 약한숨소리 얘는 약한숨소리예요 안이 되죠 근데 이 강한숨소리가 오면 이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한이 돼요한 히읗 발음이 들어가요 제 기억에 나가라는 말이 있는데 바보 멍텅구리란데 사실은 큰 나가요 사실은 우리 형제한테 그 이야기 하지마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자 여기는 여, 여기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뭐예요? 읽어보세요. 로고스죠. 로고스 말씀입니다. 다음 얘는 둘로스죠. 둘로스 종 오미, 그 오미크론하고 입신론 같이 오면 뭐예요? 우발음이 되죠. 얘는 오이, 오이쿠 오이코스죠 약한숨소리죠 얘는 발음에 자 여기 좋은게 있는데 얘는 약한숨소리가 거면 N이죠 N 강한숨소리가 거면 h 이 돼요 h 자 여기는 생략해도 되고요자 보면 여기 윕실론이나 여기 한번 볼까요 얘는 그냥 시그마가 단어의 맨 끝에 오면 얘, 영어의 s와 같이 써요. 읽어볼까요? 액센트 말이야. so, says, so says, so says. 윕실론이나 로는 단어의 첫머리 오면 반드시 강한 숨표가 붙죠. 얘뭐예요 휘포, 휘포, 위포가 휘포. 휘포. 아니고 휘포죠. 얘는 레마가 아니라 흘레, 흘레마예요. 흘레마. 흠. 히읗 발음 해줘야 돼요. 강한숨소리가 왔어요. 흘레마. 흘레마. 흘레마. 흘레마. 예. 다음에 이 감마가 감마가 지금 여기 감마나 카파나 키나 크시 앞에 좀 센소리 앞에 오면 응발음이 돼요. 뭐죠 여기? 여기 감마가 왔는데 그 뒤에 감마나 카파나 키나 크시가 오면 이 발음이 응 발음이 돼요. 그래서 안겔로스죠. 이거 보러스 안겔로스. 안겔로스. 안겔로스가 앙겔로스. 앙겔로스. 뭐예요? 참사.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엡실론하고 윗실론이 같이 왔죠. 유 발음이 되죠. 유 안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감마가 왔죠 뒤에 이안이돼 유앙겔리온이죠. 시작. 유앙겔리온. 유앙, 유앙겔리온. 요한결의원이 요한, 요한, 요한, 뭐예요? 복음. 우리 한번 읽어보죠, 여기. 형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그냥. 아, 델, 포스. 아델, 포스. 아델, 포스. 아델, 포스. 아, 포스. 아, 포스. 아, 포스. 아, 포스. 형제란 말이고, 사람은 안, 스, 로, 포스. 안트로포스 안트로포스 사람이라고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종은 아까 이 둘로스 둘로스 둘로스 <둘러스> 죽음은 파나토스 파나토스 파나토스 말씀은 로고스 로고스 그 다음에 율법은 노모스. 노모스. 노모스, 노모스 집은 오이코스, 오이코스. 다음에 아들은 강한 숨표가 왔네요. 휘오스 퓨오스 성자는 얘 강한 숨표죠 응. 이가 아니라 히가 되죠. 응. 히에론. 히에론. 히에론, 히에론, 선물은? 도론이죠. 도론 도론, 도론. 도론. 진리는 알레페이아 알레페이아 알레페야 왕국은 바실레이야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날은 참 우리가 이 날들을 헤매고 있죠 헤메 헤매라, 헤매라. 자, 강한 순표가 왔죠. 얘가 아니에요. 해적해가 되죠. 헤메라. 헤메라. 헤메라. 좀 안정 이야기 가 거지. 헤메라. 다음에 마음은? 카르디아. 카르디아. 카르디아. 카르디아. 카르디아. 그대로 헬라시 쉬워요. 읽기는 굉장히 쉬워요. 시간은? 오라 하시면 안 돼요. 강한 순표가 왔죠. 호라. <라> 호라. <라> 호라. <라> 다음에 교회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영광은, 이 크시 발음이 되죠? 여기가 크시니까 독사가 돼요, 독사. 독사. 독사. 독사. 여러분, 주인께 제대로 연방 걸리지 않으면 독사가 여러분 뭡니다. 독사. 독사. 독사. 다음에 생명은, 조에. 조에. <뭘> 책 최근 읽어 보세요. 그라페 그래, 그라페 그래, 그라페 그래, 그라페 그래, 그라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다음에 평강은 그대로 읽으세요. 에이 레네 에이 레네 에이 레네 에이 레네 자, 혼은 푸스, 푸스 발음이 나죠. 얘가 위발음이 나죠. 푸시 헤. 푸시케, 푸시케, 푸시케, 푸시케. 예, 혼이죠, 혼. 자 푸시케가 혼입니다. 다음에 개명은 엔톨레가 되죠. 헬라우 정말 읽기 쉬워요. 예외가 거의 없어요. 엔톨레, 엔톨레, 엔톨레. 엔톨레. 엔톨레. 네. 비유는 파라볼레 파라볼레 라볼 소리는? 포네 예, 굉장히 헬라어 쉽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면 계속 히브리 헬라어를 좀 읽, 읽는 연습을 하죠. 자히브리 헬라어는 제가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읽기만 가능하게 제가 할게요. 신약을 시작했으니까 헬라어를 읽었고요. 여러분, 결국,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자,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뭐죠? 버티고, 이? 버티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말 혼미한 세상, 이 배도의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죠? 이때는 여러분이 이기, 이겨내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배운 예수님 말씀처럼 꼭 이겨내셔야 됩니다.